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. 오늘 제가, 그, 이제, 그, 에어소프트 건을 리뷰를 하다가, 이렇게, 보통 집단 테스트를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집단 테스트를 많이 하고 했어요. 했는데, 음 조금 더, 어 좀, 정확하고, 뭐, 정확하기는 그렇고, 아무튼 조금 더, 좀, 뭔가, 이,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, 조금, 좀, 보기 편하게끔, 이렇게, 어, 여러분들께 조금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영입한 제품입니다. 뭐 아시겠죠? 바로 이 건파워 국내에 있는 건파워사에서 어,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스마트 타켓입니다. 스마트 타켓이고 지금 요거는 24인치 모델이에요. 24인치 모델이고 어, 요 스크린 스크린 하나의 세트와 뭐 삼각대 요런 어, 뭐 조절을 할수 있는 조정을 할수 있는 뭐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저도 음뭐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지만 뭐 사용을 별로 안 해봤어요. 실제로 제품을 받은 거는 제가 지금 이틀 아 하루 하루 됐네요. 어저께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주 제가 쓰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이 이 모드입니다. 그 제로잉 그 제로잉이라고 해서 총알을 싸서 어, 그룹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로 형태로 이렇게 모이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주 목적은 이 목적이에요 안에 있는 여러가지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재미로 해보겠지만 뭐 주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, 이렇게 어, 구입을 하고 여러분들께 첫번째 인사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아마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뭐 언박싱 영상은 뭐 제가 어저께 이미 개봉을 다한 상태라서 뭐안돼 있는 상태고, 뭐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런 식으로 타켓을 탁 손으로 하면은 이 소, 자리 남죠 여기 손을 해볼게. 지금 총을 예, 요런 식으로, 어, 발사를 하게 되면 여기 그루핑이 요렇게 생기죠?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리뷰를 할때이 기계를 통해서 집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어, 집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